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소돔이 심판받은 진짜 죄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한 덩어리예요 나은의 대접을 통해서 각각 18장의 나그네 대접과 19장의 나그네 대접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보았는가 나그네를 대접했는가 이렇게 18장과 19장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18장에서 나그네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접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우리 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이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 한낮 대낮 오정을 말해요. 뜨거울 때 그가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장막문이 그 뜻하는 바는 성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 아브라함은 어떤 중심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장막문을 뜻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예,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들을 보자 곧 예, 이렇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하죠 내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며원하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게 해달라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시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그 어, 손님을 대접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오신 나그네들의 답변은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죠 그렇게 내 말대로 그렇게 하라 바로 이렇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육절과 7절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장막문으로 가서 고운가로셋스 그리고 뭐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대접하고 요리해서 먹이고. 어, 또 자기는 서, 이렇게 서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죠 음, 창세기 19장 1절 보세요 아, 저녁때 시작이 예, 아브라함은 한참 대낮 오정으로 어, 시작하는데 예, 저녁때 예, 저녁은 예, 그 어둠과 흑암과 아, 깊음 공허 이런 것을 뜻해요 예,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한 날을 설명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한 날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게 그 첫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는 것은 벌써 성경이 뭘 표현해 주냐면 복음이 또 빛이 아직 그 없는 그런 그, 에, 그런 상황 음, 그, 예. 한 날에 있어서 빛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녁 때그두 아, 천사가 여기 이제 천사도 둘이죠 이제 예, 천사가 소돔에 이르되 마침 노시 소돔 어디 앉아 있어요 예, 성문 아브라함은 장막문이었고 롯은 지금 소, 소돔의 성문. 성문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주로 재판이 벌어지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회의하거나 결정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그 성문에 앉았다는 그러니까 롯의 위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 소돔 안에서 유력한 주의를 갖고 있었던 위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 그 모든 대소관계를 처리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을 관장하는 그, 그것이 성문이에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네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똑같은 그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노세 간청에 에, 아브라함한테는 어, 그래 내가 그리하리라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어떤 반응이에요?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겠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롯이 아,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에, 떡 빵을 말합니다. 고운 가루 세서하고는 좀 다르죠. 아, 그렇게 구워서 그들이 먹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롯의 그 대조. 어, 그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롯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천사 또이 방문한 나그네에 대한 나그네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 기꺼이 받아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아, 그 장막문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성문에 앉아있는 저녁때와 같은 노세 상태 속에는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서 밤샐 거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대조하여 보게 되죠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눕기 전에 나그네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 관계를 맺겠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 소돔 성 사람들의 이 나그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는지 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사절에 보시면 그성 사람 소돔 사람이에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노소, 그러니까, 늙은이와 젊은이 할것 없이 막론하고, 다. 아, 이런 뜻이죠. 이들이 와서, 어, 그, 성관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 사회 구조. 어, 젊은 사람들이 이러면 나이든 분들이 이렇게 꾸짖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어? 그,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것 없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여기에 함께하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볼때 죄가 합리화된 모습의 사회 구조예요. 소돔성 사람들의 이 모습이 죄를 지적하고 고쳐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당연시여기고 합리화, 오히려 합리화해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원근에서 다 모였다. 원근이라는 것은 사방각처, 가까운 곳이든 먼 곳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 쌌대요. 아, 참그 죄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집을 에워 한두 사람이나 한 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돔성 전체 전반에 걸쳐서 죄가 합리화되고 보편화된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5 절을 보세요. 롯을 그들이 부르는 거죠. 이렇게 모였던 그 남녀 노소들 그리고 각처에서 모였던 그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네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은 음,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다가 아니라 이 부부관계로서의 알다예요. 내가 상관하리라. 그럼 이 말은 내가 성적 관계를 부부가 만에 허락된 이것을 내가, 내가 이, 여기에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부관계처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이 상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어,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있는 이 성관계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소돔성 사람들 우리가 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상관이라는 것이 아 이게 동성애라는 것으로 이렇게 동성애 이보다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동성애라기보다는 성폭행입니다 폭력적인 거죠 우리가 집단적으로 힘을 가진 이들이 약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에 대해서 계속 그 너희들의 죄다 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음식이 풍요롭고 태평함을 가지고 고아와 나그네와 이런 이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의 사국구조 어, 집단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약자에 대하여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일본화되고 보충화, 보편화되어 충보 있는 이 소돔성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동성애로 우리는 그런 어떤 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성폭행이고 이것이 동성 간에 이루어진 문제라는 거죠. 성폭행, 폭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애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음,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있다면 예, 그림적으로 어, 결혼이에요. 결혼이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그리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그 아담이 깊이 잠들어 그 안에서 설명해 주는 게 그거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담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나오는 것처럼 하와가 만들어지는 이게 그래서 서로 나, 아담과 하와가 벌고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그 관계 이게 구원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결혼관계죠 바른 관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야다 그런 성적 관계는 구원처럼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어, 참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이 구원 속에서 그려진 그 바른 모습인데, 그 이것이 어, 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주어진 이그 성적인 정상적인 관계가 바른 구원의 모습이고 옳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어게잘못되졌는지를 성경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동성애의 문제를 드러내 주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29장을 가보세요 22절 너희,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 이스라엘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가나안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서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유황과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그러니까 유황과 소금이 장차 심판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 여러분 그 가나안의 그그 다섯 고을 중에 이 소돔과 고무라, 이또 아드마 스보임.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무라만 무너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이 무너지는 그런 게 예, 우리, 뭐, 유황과 소금, 불, 뭐, 이런 것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 보고,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어, 물을 거라는 거죠.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그이방의 많은 열, 그 여러 열국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와께서 어하여이 땅을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 무슨, 자, 소돔과 같이 또 다섯 고울들이 같이 이렇게 무너져버렸는데, 어? 대체, 이들이 무슨 잘못이냐, 무슨 죄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크게 진노하여 무너뜨린 소돔, 이 소돔의 죄, 그 소돔에 속한 또 가난 다섯 골들 이게 다왜 무너졌느냐라고 여러 나라들이 물을 거란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보십시다.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근이 그때 그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물었던 그 열방 여러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을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 보세요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여러분 이게 세상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향하여서 할수 있는 말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언약 저들에게 주신 약속 저들에게 주신 믿음 신실함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배역했다는 거죠. 우상숭배했다는 것이죠. 반역행위를 했다는 거죠.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왜이 소돔이 이렇게 심판받아야 할 진짜 죄가 뭐냐? 동성애라고요? 소돔이 진짜 심판받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의 영적가음 배교, 반역행위, 우상숭배 말하자면 이게 비진리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소돔이 심판받은 진짜 죄는 비질립니다. 이것이 동성간의 성폭행으로 폭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에서 나오는 단어가 소돔입니다. 소돔이. 뜻은, 어, 뭐, 남색. 동성간의 성행위. 또는 짐승, 동물과의 교합. 뭐 이런 단어 이 소돔이라는 뜻 속에서 설명해 줄수 있는 내용은 그거 그게 다예요. 근데 성경이 정말로 소돔 이야기 소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가늠 진리에 대한 가늠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들이 볼때 이들이 왜 이런 멸망에 처했다라고 이들이 말을 해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우리와 같이 세상에 거짓된 것에 흠뻑 취하고 빠져서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멸망받은 것이다 예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무엇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 간음 곧 비질리일까요? 무엇이? 우리 마태복음 오장을 가 보세요. 마태복음 오장 이십칠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 가늠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계명에서 어, 가늠하지 말라 예,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이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 뜻이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너희 오른 눈 오른 손 그거 너희로 실족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 빼버리고 그거 가지고 천국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오른 눈 오른 손 하나 없이 지옥 까지 않는 것이 낫다. 지금 예수님이 그 설명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늠하면 지옥 가니까 눈과 손을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어, 지옥 가지 마라. 이 뜻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고 어, 그 아이샤핑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여, 여성들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막그 어? 백화점 가가지고 들쑥들쑥 막 옷도 막다 해지퍼 놓고 아이 쇼핑하고 음욕을 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보고 그 가늠이거든요. 그러면 눈다 빼야 돼. 요 네. 은지는 그러면은 눈이 두 개가 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그러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 두는 멀뚱히 뚫고두손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의 본의 무슨 말씀인가? 28절을 다시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여기 음욕이라는 것이요. 탐욕, 탐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 단어는 에피띠메온데요 이게 제사 용어입니다. 에피띠메오라는 것이 제사 용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어, 내 탐욕을 그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치고 희생하는 것 이게 에피디미아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내 탐심과 내 탐욕 때문에 뭔가를 살해하고 희생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음욕이라고요. 내 탐심, 내 탐욕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 무엇인가를 받쳐내는 것 그것이 음욕입니다. 이 음욕을 품고서 어, 보세요. 여자를 보 어, 여자라고 돼 있는 이 여자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존재입니다 어, 여자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 여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음욕이 문제죠 음욕을 품고 정상적인 여자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정상적인 진리에 대하여 내가 비진리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간음이라고요 여자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음 성전이 문제가 되나요? 율법이 문제가 되나요? 진리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바리세인들 보세요. 성전, 율법을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목적으로 성전을 대하고 율법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네, 그것이 바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영적 가늠의 문제. 이게 비진리라고요. 29절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온몸이 지옥 던져지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여기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뜨리다 죄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칸달리존데요. 이 말의 뜻은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하다예요. 오른눈이, 오른손이 진리를 진리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 탐욕을 갖고, 어, 탐욕을 갖고, 어, 탐심을 갖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듯이, 내 탐욕과 탐심을 갖고, 진리, 예수를 본다면, 예수를 본다면, 그 예수는, 그 예수는 잘 들으세요? 그 예수는 스칸달리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왜 넘어뜨려? 예수는 문제가 없어요. 여자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처럼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이 왜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음욕을 품고 음욕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탐심을 가지고 예수를 사용하는 게 문제죠 그게 영적 가늠이고 비진리라고요 오른 눈 오른손 찍어버려버리라 진리가 타락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오른 눈 오른손 찍어버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참으로 보아야 할 예수를 예수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위하여 믿는다면 그거는 영적 가늠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내가 왜 왔는지 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에 대하여 그렇게 얻고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인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오지 않느냐는 거죠. 성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 제사만 할줄 알았지.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행위, 이곳에서 참으로 있어져야 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는 보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와 판단과 심판만 하고 있는 이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비진리가 된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믿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내 탐욕을 위해 예수를 사용하는가? 그렇다면. 그 예수, 그 성전, 그 진리는 나를 스칸달리죠. 실족시키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진리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수를 예수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진리를 성경이 참으로 주고자 하는 그 진리로 갖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또 듣고 좋아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겁니다 섬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섬기고 좋은 거예요 직분 교회에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거참 고맙고 대견하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왜 하는 거예요 말씀 그거 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희생, 내 유익, 내필요를 채우는 나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위한 말씀 체험이고 기도 충만이고 섬김 모습 가득한 거라면 그게 다 가늠이라고요. 교회가 잘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잘 돼야죠. 교회도 커져야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넉넉해져야죠.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를 위한 잘 됨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가늠이라고요. 물론 안 하고 있죠. 아무것도 자녀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 필요한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게 어떤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고요, 영적 간음이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녀를 건강하게 하든 아프게 하든 똑똑하게 하든 부족하게 하든 이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루심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 너는 의사 되어야 돼. 너는 판사 되야 어 되고 너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야 되고 왜? 너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에레미야 애가를 볼까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요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의 죄악보다 악하다 크다 대체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고 악하게 보는 우리가 소돔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동성애로 보였잖아요. 정확한 의미는 동성 간의 성폭행이었고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크고 무거운 죄를 에레미아가 같은 에레미아가이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잖아요. 자에레미아가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에레미아 애가 3장을 보세요. 6절입니다. 소돔의 죄악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 죄가 뭔지 보세요 요시아 왕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배역 반역이죠 우상숭배죠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어, 요시아 왕그 남유다 요시아 왕때 여호와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배역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한테 722년도에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냐.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가 그들이 가그 높은 산에 오르면서 모든 푸른 나무, 이 푸른 나무 이 상록수가 뜻하는 건 뭐냐면요. 어, 이 여기가 사시사철 푸르다고 해서 이곳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어 제사 지내고 매음하고, 이곳에서 가늠, 여기서 행음을 버려졌던 장소가 바로 이 푸른 나무 아래라는 이런 곳에서 벌어졌던, 제단 쌓고 매춘행위가 벌어졌던 그, 그 모습이 바로 이 푸른 나무 모습이었어요.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반역행위 거짓된 우상숭배 그거 멈추고 돌아오라 멈추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끝장났습니다. 아수르한테 패망했어요. 이것을 자매 유다 남유다도 그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혼서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그냥 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그것들을 보면서도 이 남유다 자매 이 유다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젓이 똑같이 가서 행음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그런. 남유다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 아,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돌 기둥과 나무 기둥인데 돌은 그 발에 그 풍요를 상징하는 이 발에 그성 상징인 이돌 기둥. 그것을 남근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하고 있는 이 이들의 그 발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돌 기둥이고 이 나무 기둥 이것은 다산을 상징했던 그 아세라 아, 여기에다가 아, 그 똑같이 기둥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가늠 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건을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이세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 동성애야. 동성애는 심판받아서 소돔이 이 집단적으로 그들이 성폭행을 동성간의 성폭행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하는 그들의 사고구조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고구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우상 속에 파묻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돔보다더 악하게 보는 하나님이 더 악하게 보시는 무거운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배역하고 배교하고 반역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다 말하는 거. 진리를 음욕을 품고 보는 문제예요 음욕을 품고 예수를 보는 문제 여자를 보는 문제 음욕을 품고 말씀을 대하는 문제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말씀을 해석하고 내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여기다가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간음이라고 한다고요. 13절 보세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성도의 진리, 간음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소돔보다 못하지 않은 우리. 아니, 소돔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심각하고 무거운 우리의 이런 영적 간음, 비진리 속에서 버젓이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영적 가늠 우상숭배자인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소망을 둘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우리, 우리를 우리그 살려날 수 있다는 라 복음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정말 울 수밖에 없고 아 내가 소돔이구나가 아니라 아니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소돔보다 더 악한 존재이구나 나는 소돔이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진짜 영원한 지옥에서 펄펄 끓는 그 뜨거움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할 존재가 맞는 자구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말씀도 나를 위하여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예수도 나를 위한 예수로 사용해 먹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교회도 직분도 다내 욕심과 내 탐심을 위한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되먹지 못한 이나이 이 하나님 보실 때 영원히 진노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나 대체 이런 나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보십시오 호세아서일장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말그 자체가 여호수와 호세아 예수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호세아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모습입니다. 가늠하며 행음하며 끊임없이 남편을 떠나버리는 고멜과 같은 교회인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호세아인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가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들.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죠.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름이 그렇게 버려집니다. 이 뜻은 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극률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나는 이제는 너희는 내 자식 아니야. 넌내 백성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호세 1장 10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고 더 이상 너희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너희를 나, 나와 끊어버릴 수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호세아서 3장에 나타납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음,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 거죠.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예,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듯이 그그 거짓 때문에 빽 빠져 있는 그것에 가서 음,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음녀가 된 타인의 에, 첩이 되어 있는 그런 자를 사랑한다 하면서 보세요. 여기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은 열다섯 개, 그다음에 에, 보리 그 다음에 보리 그 그그한 호멜, 한 호멜은 십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아은 열다섯 세겔과 보리 에, 한 호멜반이니까 열다섯 세겔인 거죠. 이게 합치면. 예 이게 은 삼십에 팔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삼십이 장에 가면은 이은 삼십이 뜻하는 바는요그 어,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 노예의 몸값, 그러니까 어, 소가 어, 어떤 종을 쳐 죽였을 때그 예, 주인이 그그 그 그 소가 쳐 죽인 노예에 대한 값을 치룰 때가 30입니다 은, 이, 30. 이 30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된 종된 고멜과 같이 더러움과 음란함에서 음란한 자식밖에 안 나오는 이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더럽고 추하고 소돔보다더 악하고 끊임없이 가늠과 행음을 버리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는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했던 것을 하나님이 뒤엎으시고 아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내 백성 아니다 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제 영원히 내 자녀로 둔다 이 말씀 어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루실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자르고 눈을 빼내서 하나님의 그 지옥까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마음을 바꾸시는 사랑이 아니라 이 값을 치루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자녀로 두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보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진리를 보고 있는지 진리를 대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교회와 이 진리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를 진리로 사랑하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모든 것들도 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손과, 발을, 손과 눈을 찍어서 빼낼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하여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영적 가늠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우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남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늠하면 옳은 눈과 오른 손을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했던 그 문자적 말씀에 대한 해석 그대로를 가지고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여기면서 나는 해당상이 없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탐심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진리를 보고 말씀을 보아왔던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비진리가 되어버린 그래서 예수를 오히려 실족으로 하게 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해 했던 이 문제를 범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소돔보다더 크고 악하고 엄중한 것이 참 남편 대신 예수님,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 온전하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이름의 머리에 두면서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 속에 버리시고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남유다인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냐 하신 것처럼 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저 남유다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진짜 심판받을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리를 진리답게 신앙을 신앙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가늠하고 있는 이거짓됨을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것이 소돔의 동성애 문제보다 얼마나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깊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볼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다시는 너를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그곳에서 이제는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지고 참으로 이제는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